이번 시간은 아우디 A6, 미션오일, 트랜스퍼 케이스, 그리고 디퍼런셜 오일 교환입니다.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 교환부터 시작합니다. 디퍼런셜 장치는 자동차가 회전하는 경우 또는 노면의 차이로 인해 좌륜과 우륜의 속도차가 발생하는 경우 회전속도를 달리하여 출력을 끊임없이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전륜과 후륜을 배분하여 전륜과 후륜에 독립된 디퍼런셜로 각각 출력을 보내는 형태입니다.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드레인이 끝났으면 드레인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구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프론트와 리어 디퍼런셜의 주입할 오일은 모토렉스 펜타 LS GL5로 높은 극압 성능, 열 안정성, 그리고 거품 생성 방지 능력 등을 제공합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필 방식으로 신유로 주입합니다 주입이 끝났으면 신품 오링곤을 교체한 플러그를 사용해 토크로 잘 k 결해 주고요.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프론트와 비교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편입니다. 전륜보다 c 을약 20%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일색이 양호한 것이 아마 교체 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오버 t 방식으로 t of a 주입하고요. 프론트와 동일한 디퍼 t 셜 오일이 사용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주입 f 플러그도 잘 l 결해 줍니다.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차례입니다. 변속기와 축을 수평선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변속기 잭으로 잘 받쳐 놓은 다음 자동 변속기 마운트를 탈거합니다. 기존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네요. 색은 물론이고 적갈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트레인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신유를 수입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는 디퍼런셜과 다른 오일이 들어가는데요. 모터렉스 프리즈마 ZX로 준비했습니다. GL4 규격의 오일로 토센 트랜스퍼 케이스는 일반적인 디퍼런셜에는 없는 프렉션 플레이트라는 장치가 추가되기 때문에 GL4급의 수동 미션 오일이 사용됩니다. 드레인과 주입구 플러그 모두 규정 토크로 체결해주고요. 미션오일 교환을 진행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오일팬을 탈거합니다. 오일펜을 탈거하면 거대한 불량 필터가 떡하니 위치했습니다. 슬러지 때문에 회색을 띠고 있으나, 원래 저 필터는 은색이라는 사실. 필터 탈거 후 시간을 들여 오일을 계속 배출시켜주고요. 탈거한 필터 하우징의 모습입니다. 필터 입구에서부터 마그네틱, 그리고 플레이트까지 슬러지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필터 입구에 쌓인 오일떡은 오일 유입에 저항이 되고, 냉간 시에는 유로의 압력 저하로 인한 변속 충격과 변속 지연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엔진으로 치면 오일 스트레이너에 필터가 있는 격이니까요 불리형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일 팬은 깨끗하게 세척하여 재사용합니다 새로 장착할 신품 미션 오일 팬가스켓과 오일 필터 그리고 오일 팬가스켓 고정 볼트와 드레인 레벨링 볼트의 모습입니다 세척 후 미션 내부가 완전히 건조되었으면 오일필터 오링에신유를 조금 바른 후잘 결합시켜줍니다 드레인볼트를 신품으로 교환 후 토크체결하고요 통상 오일팬과 같은 부품은 가운데서 마주보는 순서로 사선체결이 정석인데 ZF 미션 오일팬의 경우 마주보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시퀀스가 뭔가 정신이 없습니다 오일팬 형상에 따라 그렇게 하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려냐고시청자맞께 체결을 진행합니다 미션마운트를 다시 장착 후 변속기 잭을 제거합니다 ZF 라이프가드 플루이드 에이스로 검증된 공식 수입원에서 가져온 제품입니다 신차 때 초도 충진류로 사용되는 오일과 동일한 스펙의 제품으로 변속기 제작사가 직접 공급합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유 주입시 주입구를 레벨링 홀과 함께 쓰도록 해놓았습니다 주입은 어렵지 않으나 당연히 미션 오일을 모두 뺐으니 시동을 끈 상태에서 주입을 해야 하는데 저 상태로는 3L 남짓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모두 토해버립니다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로와 토크 컴퓨터에서 오일이 빠져나와 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3L 정도를 먼저 주입 후 체하기 시작할때 얼른 시동을 걸어 나머지를 주입해야합니다. 주입이 완료되었으면 PRND 변속을 통해 신유를잘 순환시켜줍니다. 변속이 끝났으면 시동을 끄고 미셔널 온도를 최대한 떨어뜨려줍니다. 변속을 한 차례 진행 후 미션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하면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신품 레벨링 플러그를 이용해 체결해줍니다. 레벨링 작업은 정확히 4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주세요 최종적으로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좌측은 프론트, 우측은 리어 디퍼런셜 오일인데요. 리어는 한 차례 교체력이 있는 듯 보입니다. 신유의 색은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과 거의 비슷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테스트 드라이빙을 통해 변속관과 주행 성능 등을 꼼꼼히 체크한 후 출고를 진행합니다.